어? 가족들도 다 사라진 건가 오, 어? 없 어? 어? 어? 없어. 엄마 아빠 오, 르 오, 그리고 우리 오, 오, 오, 오, 오, 지 오, 오, 잠깐만 핸드폰 데이터가 터지질 않네. 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? 오, 오, 설마 TV도? 오, TV도 안 나와? 오, 사람이 있을만한 곳은 전부 다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. 내가 어제 전부 다 사라지라고 하는 바람에.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망글 거야 난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아니야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니까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을 이렇게 뿌리면서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다 가질 수 있어 후후 이렇게 수많은 포켓몬 빵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고 피시방에 왔어. 이 넓은 피시방도 나 혼자 쓸수 있는걸 호호 어? 어? 하지만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네 <웃음> 이 세상에 나 혼자니까 알몸으로 이렇게 걸어 다녀도 상관없다고 <웃음> 아무도 없는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구나 뭐 나쁘지 않아 난 고독을 즐기는 남자인걸 이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. <웃음>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왕이야! <웃음> 구독 <웃음> 엄마 아빠 저 벌써 혼자서 이주일째 여기서 보내고 있어요 <웃음> 혼자 지내니까 혼날리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? <웃음> 어 아, 그리고 제가 거실을 이만큼 어질렀거든요? <웃음> 엄마! 아, 저 혼내주셔야죠! 어, 어! 엄마! <웃음> 무슨 말을 서도 <해도> 해보세요!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이제 혼자 노는 것도 지겨워 우리 가족들도 이제 너무 보고 싶다 엄마! 아빠! 여리르 어, 어, 배고파 <웃음> 어? 어? 전기가 없어서 싱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해... <웃음> 이젠 통조림도 질렸다고... 그럼 물이라도... 어? 어... 이제 물도 안 나오잖아... 설마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가... 안 되겠다. 마트에 가서 생수 몇 개를 가져와야겠어 어, 채았다 생수 어? 어? 누구 있어요? 저 말고 누구 있죠? 내가 잘못 들었나? 도시를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우리 집 앞에 잡초가 엄청 자랐네 어? 어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나요? 어? 그럴리 없지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어? 어? 뭐야? 방금 분명 이건 엄마? 엄마! 어? 없어졌어? 이거 설마...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? 어? 모두들 날 놀래켜주려고 분명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야! 시간 지나면 모두가 돌아온다는 거겠지? 리아야 어? 왔니? 어? 리아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얼른 어? 자리에 앉아, 우리 식사해야지. 어, 어, 어, 어 엄마! 엄마! 보고 어, 뭐 싶었어요! <웃음> 이제 헛것까지 보고,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. 왜 내가 그때 다 사라지라고 하고 스위치를 눌렀을까 엄마 죄송해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전엔 어딜 가도 사람만 있던 그때가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 아무도 없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다며 아니야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쓸쓸하다고 어? 어? 어? 응? 넌진득대넌왜안 사라졌어? 아 나는 로봇이잖아 이 세상에 있는 생물만 다 사라진 거야 어후,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어 난 너무 외로웠다고 <웃음> 에이 계속 날 지켜보고 있었어 어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뭐 편했어? 아니 너무 외로웠어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늑대 음다 사라지게 만드는 수 있지? 어때 끝내주지? 아니야 싫어 난 다시 되돌리고 싶어 에이 벌써? 벌써 라니 다시 모두를 돌아오게 할수 있는 거지 그치? 음... 알았지 뭐 충분히? 너 반성한 거 같네 내가 다시 되돌려줄게 나 이제 엄마 아빠 말잘 들을 거야 자 그러면 간다 허이 탁! 어? 된 거야? 아이 그럼 됐어 대긴 뭐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우리 엄마 아빠 불러줘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됐다니까 그러네 대긴 뭐가 되려고 리아야 너 오늘 선생님한테 말썽 부렸다면서? 어? 아빠! 여보 비켜봐요 김이야 이 녀석 너 어? 지금 뭐하는 거야? 오늘 어디 갔다 해야지? 집에 있는 거야? 너 얼마나 혼이 나야 정신 차릴래? 선생님 말도 안듣고 땡땡이나 치고 말이야 학교를 왜안 갔어? 왜안 갔어? 어, 엄마 더 혼내줘요 엄마 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? 얘가 왜 이래? 얼른 오우. 얼른 더 잔소리 해줘요! 엄마가 안 혼낼 줄 알아?! 갑자기 어, 리아가 어, 왜 이래? 혼나는 게 그렇게 좋나? 어? 아빠? 어, 아빠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! 오빠! 음, 음, 음, 이녀석왜 이래? 어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. 음. 왜 저래? 어, 뭐야 우리 카와이한 여동생이잖아? 오빠가 좀... 뭐해 죽게! 으악! 역겨워! 역겨워! <웃음> 몽이서오어뿅 <웃음> 구독 뿅 좋아요 빙. <웃음> <웃음> 안녕